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웃음> 바로 열리고 <웃음> 너무... <웃음> <웃음> 약간 조금 7부 느낌? 5부 느낌의 민트색 티셔츠를 입어봤어요 그리고 편안한 와이드 팬츠를 입어봤어요 왜냐면 나가서 네, 쇼핑을 좀 해볼 거니까, 그리고 귀걸이 요즘에 제가 단발하고 이링 귀걸이 꽂혀있어요. 느낌이 좀더 세련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대망의 제가 <웃음> 타이밍이 너무 좋게 지금 딱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갤레디 위드미를. 그런데 함께 음,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따라보세요. 짜자잔! <웃음> 제가 최근에 가방을 너무 예쁜 가방이 있어서 가방을 장만을 했거든요. 일 가방을 제가 뭐 가방 욕심이 있고 가방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가을이 돼가지고 가방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방도 왜 제가 구매를 했냐면 썸바디에 나가잖아요. <웃음> 그래서 아 제가 평소에 저는 진짜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운동복 밖에 안 입고 다녀요. 레깅스, 뭐 추리닝, 티셔츠, 화장도 잘안 하고 다니는데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예뻐지고 싶고 꾸미고도 싶고 뭔가 어렸을 때못 해봤던 것들을 좀 갖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욕심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썸바디에 나가서 데이트를 분명히 할 거니까 가방을 제가 아, 오늘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어, 처음 개시하는 거예요. 짜잔! 아, 그래서 코이모이라는 가방인데 이렇게 모드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있는데 100% 소가죽인데 저를 위해 제가 이렇게 하나를 장만을 할것 같습니다. 안에 아,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어, 뜯었어 이렇게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백이에요 오늘 같이 언박싱을 해본 거였어요 <웃음> 저와 함께 언박싱 자 이거를 이렇게 풀은 다음에 약간 이거 색이 베이지거든요? 근데 제가 베이지색에 가방이 하나도 없어요 막 맨날 검은색 진짜 막 백팩 이런 거 뭐 출장 가고 할때큰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진짜 막 그랬는데 약간 여성스럽고 데이트에 맞는 이런 백을 사고 왔어요. 이렇게 응.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 수도 있거든요. 게시? 뭐 언제 매지? 아껴봐 이거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매면 돼요. 게시를 하고 싶었어요. 짜잔. 지금 제 옷에는 그래도 베이지라서 무난하게 다잘 어울리는 편인데 이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가을가을하게 약간 베이지, 갈색 이런 옷들 니트나 음, 가디건에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느 색깔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백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잘산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바꿀 수도 있는 게 이런 거죠. 어 아, 너무 부드럽고좋네요 짜잔 이렇게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런 색의 베이지의 구두를 매칭을 해서 이렇게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요 가망이 있는데 너무 가벼워요. 그리 생각보다 이렇게 사각이고 열었다다다 열었다, 열었다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냥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바로 열리고 그냥 휴대폰이랑 지갑이랑 립이랑 쿠션 딱저 그렇게만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미니백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백을 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올해 저희 엄마 생신 때 너무 바빠서 생일 축하 메시지만 보내고 케이크도 못해주고 밥도 못 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를 위한 이런 선물을 이번에 이렇게 해봤는데 엄마를 위한 선물도 준비를 했어요 버건디 색의 코이모의 나나백인데 너무 예쁘죠? 이게 색깔이. 뜯어도 되나? <웃음> 뜯고, 살짝 보여드리고, 엄마한테 제가 좀더 예쁘게 박스에 넣어서 드리려고. 오늘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음! 예뻐, 색깔. 제가 탐나는 가을 색입니다, 딱. 아, 너무 예쁘네요. 안에, 아, 네. 옆면은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엄마가 좋아하시면 좋겠네요. 여기 또긴 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들수 있고.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 끈을 길게 매달아서 이렇게 메고 다녀도 돼요. 100%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너무 가볍고 실용성도 좋고 안에도 넓고 해서. 엄마가 잘 쓰셨으면 좋겠어서 저희 엄마가 일하시느라고 안 꾸민지 너무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지갑도 진짜 천으로 된 지갑 갖고 다니시고 제가 그렇게 바꾸라고 했는데도 안 바꾸고 그래서 이거 사드리면 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아무튼 제가 이거를 <웃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건 아닌데 같이 언박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두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엄마 드리고 같이 <웃음> 엄마도 같이 이렇게 서로 메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가서 조금 썸바디 안에서 입을 옷들이나 데이트할 때 입으로 연습복 이런 거 쇼핑을 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됐으니까 고고! <놀람> 나 아, 그럼 지금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빨리 쇼핑을 가야 될것 같아요 뽀뽀 아, 이 많아요 이렇게도 귀엽다 이렇 가을가을하네요 근데 네. 진짜 귀엽 안고라도 다 어, 너무 부들부들해 요 뭐야? 귀여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찾 어려운 러블리 하고 싶은 어차피 <웃음> 조금 성공했습니다. 이제 열시여서 가게가 문을 다잡고 있지. 내가 뭘 타고 뭘 입었는지 나중에 방송에서 확인하세요. <웃음> <웃음> 신발을 보러 가야되는데 안돼 문을 닫았어요 스티로리 어! 신발집 찾았어요 심지어 50% 세일. 225. 전 225기 때문에. 약간 안무할 때도 신기 편하고 그런 거 찾아다 봤는데 귀여요 편하겠다 통구 이런 워커도 있어요. 짠! 신발을 샀습니다. 어떤 걸 찾을까요? 짜잔! 찾습니다 여기 가로수길에 이렇게 블랙핑크라는 매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데 이 시간까지도 가게가 열려있어서 좋겠습니다 짠! 가로수길에서 마쳤어요. 일단 너무 늦게 와서 여러 군데 못 돌아다녔는데 일단 자라에서 뭐 데이트룩 같은 거 일상복을 조금 건졌고요 그리고 뭐 안무할 때나 뭐 평소에 신을 구두도 아주 아주 싸게 3만원에 원래 3만8천원이었는데 아저씨한테 제가 딜을 잘해서 3만원까지 깎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마지막에 제가 계절도 바뀌었으니까 약간 로즈골드의 액세서리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반지 이렇게 로즈골드빛 실반지를 사고 싶어서 오랜만에 액세서리도 제가 쇼핑을 했어요 로즈골드란색 섞어도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실반지를 하나 둘셋 네개인데 은에 금이 3% 정도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 블링블링 했는데 제가 또 깎으려다 실패해서 너무 깎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제가 십자가 반지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는 너무 예쁘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그래서 저의 오늘의 겟레디위즈비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약간 겟레디위드미는 처음으로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이 재밌으셨다면 제가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어 네. 재밌는 날 잡아서 겟레디위드미를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장과 머리 스타일 점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썸바디에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